손절을 잘하던 사람이 단 한번 예외를 두고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면 시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가혹한 응징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그한 번의 실수로 깡통을 찬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이지 이 시장에 투자의 신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절매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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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지금 손실을 확정 짓지 않는다면 장차 더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직 불확정된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현실보다는 미래 쪽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거기에는 아직 혹시나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거의 모든 혹시나는 역시 나로 끝을 맺을 뿐입니다. 고수들도 진땀 흘리는 손절매 허나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 이들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한 이유는 다른 원인보다는 강제화된 손절매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절매 역시 심리의 문제입니다. 기관에 근무하는 트레이더들은 다른 건 몰라도 손절매 하나만큼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뛰어난데 이것은 강제적인 룰로 인함입니다. 투자 한도와 함께 반드시 정해지는 것이 일일 최고 손실 한도액인데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다 하루 최고 손실 한도에 다다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은 청산되고 그날은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손절매인 셈이지요. 이러한 강제 손절매 덕분에 증권사는 적어도 이 문제로 인한 결정적인 위기를 겪지는 않습니다. 손절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홈트레이딩 시스템 중에는 스탑로스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이 있고 그러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스탑로스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 사용을 권합니다. HTS의 스탑로스 기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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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위를 보면 현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탑노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초심자들은 오히려 별로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기능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기계의 주문을 맡기자니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서 등입니다. 기능이 익숙치 않은 것은 기능을 빨리 숙지해야 할 문제니 별개로 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직접 판단해 손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안해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막상 손실을 확정짓고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미련이 남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하고 시간을 끌다가 가벼운 생채기로 끝날 일이 치명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왜 고수들이 스탑노스 기능을 더 애용하는지, 과연 그들의 인기응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손절매는 적극적 매매 기법임을 명심하십시오. 심리적으로 손절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손절매는 손실을 다소 줄여보자는 소극적인 매매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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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저점은 매수자들의 대배적인 손절매가, 고점은 매도자들의 손절매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추세의 끝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패배자들이 투항할 때까지 인위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루어하기에 손절을 망설이는 투자자는 결국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려 항복을 하지 않고는 못백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죠. 피를 먹고 자란다는 시장 초보자들이 흘리는 엄청난 피눈물로 누군가는 제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겠지만 그 피눈물을 헛되이 쓰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장은 대부분 다시 기회를 주는 듯합니다. 전쟁에 진 군대가 백기를 흔들 때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다는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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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보장도 없다는 것을 흔히 5년 주기라는 말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주식 투자자들이 물갈이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간 사람들 중 대다수는 낙오하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모두 지쳐 나갈 때쯤 시장은 다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고 날개를 달고 하늘까지 날아간 후에야 무수히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새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손절매에 대해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하라는 것이 첫째이고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여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둘째이며 자금관리를 생명선으로 여기라는 것이 셋째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이 넷째 마지막으로 투자심리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